12세트 끝난 거죠. 그쵸? 그렇죠? 12. 12세트 TV. 1 3세트할 차례인가? 네. 13세트 할 차례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집시 다리 입니다 네. 우연찮게 턱걸이를 발견하고 우리 턱걸이 황제. 강준님문동 준동님을 뵙게 되었습니다. 제가 지금 강철 부대를 끝내고 나서 저도 좀 몸이 올라와가지고 오늘 강철 부대 최강의 턱걸이 황제님께 도전장을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? 아 그럼요 저 언제든지 열겠있어요강준님 혹시 근데 나이가 네. 어떻게 되시죠? 나이요? 스 예. 24살 24살? 네 아, 24살 네. 저 33살이거든요 어. 네한 10살 차이가 나나 <웃음> 혹시 몸무게가 몸무게 한 70kg 정도 아, 70kg? 아 저도 몸무게는 지금 70kg인데 혹시 체지방이 어, 한 10% 안됩니아 저는 2 0안됩 하하하 아무튼 방식은 한방에 끝내는게 아니라 지그룹 볼수 있게 다섯 아, 개 5개, 다섯 개씩 로테이션 돌이 아 돌아가면서 어. 어. 혹시 뭐선 하시겠어요 후 하시겠어요? 저는 뭐 상관 없긴 한데 먼저 선택하시면 네 맞는 네. 거겠습니다 <웃음> 아 감독님 카, 선이 났네요 후가 났네요 저라면은 네 주희야 아후아후 아, 후 하겠습니다 어케 제가 선 근데 형님이니까 선 하세요 아. 네 알겠습니다. <웃음> 아, 나, 나, 나. 아. 그럼 제가 선 하겠습니다 아네그리 바로 네괜찮아뭐안 푸셔도 되겠어요? 뭐.. 가볍게 하는 <웃음> 그러면.. 아, 옷을 좀.. 벗고 해도 되죠? 준님도 아, 벗고 2 0 k 아 이거요? 네 아, 뭐.. 입고 해도 되긴 하는데.. 네. 저도 이제 30kg짜리 솔직히 아, 그냥 맨몸으로 해야 온 거니까.. 오. 오. 오. 오 오.. 많이 좋아졌는데 <웃음> 오.. 괜찮습니다 오. 여러분 제가 선방 치겠습니다. 어, 근데 이 반동하실까요? 반동 일곳고 있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네. 이제 남자라면 네. 무반동. 아, 무반동으로 지대로지 <웃음> 않을까. 무반동 게안 맞는 소리 같은거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<웃음> 어, 등이 엄청 크네. 진짜? 지금? 아 근데 진짜 몸이 다르다. 옷입고 있을 때랑. 바로 하겠습니다 네, 1라운드. 오케이. 아 씨. 시기. 오케이. 한한몇 라운드까지 할수 있을까? 적어 이거 하나는 30라운드. 30라운드? <웃음> 30나온 가능하겠다. 아, 답을 나. 아니, 근데 이렇게 등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진짜. 초코렛. 아, 초코렛만 있어. 너무 길어 <웃음> 아, 이제 좀몸은 플레임 같다. 어우, 다 아. a few moments later 아어요오 아, 어, 아오 아, 아, 뭐뭐 아. 12세트? 12세트? 아, 이제 이제 몸좀풀렸다 아, 진짜 진짜. 진짜. 지금 12세트 끝나는거죠? 그쵸 12. 12세트? 12. 아, 13세트 할 차례인가? 네. 13세트 할 차례 오케이 <웃음> 아 벌써 그렇게 됐어? 13. 아. 13세트 막 그래도 진짜 많이 생각보다 잘하시는데 생각보다? <웃음> 아이 아이, 아, 뭐 서른 살때처도 되겠는데? 그렇죠. 팁스 나오세요. 아, 아, 뉴스 어, 끝났어요? 아주 맛있습니다. 아 그래? 뭐, 저녁 안 먹어도 되겠네. 후. 배치기 아안 됐지. 안 돼. 조조. 엄마. 어아 방금 아이 안... 야 다음 오자!